안녕하세요. 케이근입니다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내 연인은 요 좋아서 사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귀다 보면 요두 사람 사이에 어쩔 수 없이 불만족스러운 부분들이 생기겠죠. 내 남자나 내 여자에게 어떤 부분이 불만족스러울 때내 상대의 그 부분을 고치고 싶다면 과연 그게 고쳐질까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내 상대방을 고치려다가 오히려 차이신 적이 있나요? 내 상대를 고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연애의 기준이 명확하고요 그래서 내 상대방에게 어떤 것이 불만족스럽게 느껴졌을 때 그것을 고쳐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상대방이 그것을 안 고쳐준다면 그래서 그 사람을 버릴 수 있다면 그리고 나는 아무런 아픔이 없다면 그렇게 생각하고 가시는 분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이야기일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아니라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니까요 비유적으로 생각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연애를 하다가 내 상대방에게 어느 날 문제점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것을 고치려고 하는 어떤 조언을 구하려고 할때 연애를 좀 해보시거나 결혼을 하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야 거든요. 저도 이 말은 틀리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그대로 냅두라는 말도 아니고요. 또 그렇다고 그 사람하고는 헤어지고 다른 사람을 만나라는 말도 아닐 거예요. 그러면 뭔가 내가 포기를 해야 되는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들수 있는데요 그렇게 포기를 하는 마음을 갖는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로 계속 충돌할 게또 뻔하거든요 그리고 연애 초반에는요 내가 상대에게 어떤 요구를 했을 때 상대방이 또잘 맞춰주고 들어줬거든요 그래서 그때는요 이 사람이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어떤 순간이 되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약간 반항적이에요 그래서 마음씨 착한 나도요 그래 그동안 많이 노력해주고 맞춰왔으니까 이번엔 내가 참고 가보자 라는 마음으로 내 서운한 감정을 꾹꾹 잘 누르죠. 때로는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점을 잘 고칠 수 있을까 싶어서 부드러운 말로 상대방을 지적하기도 하고요. 이 정도면 난 진짜 많이 노력했잖아요. 근데 이 마음 뒤에는요 내가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하지 않는다든가 이게 개선되는 느낌이 안 든다면요. 그때는 그가 나를 만만하게 생각해서 그러는 걸 거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구나 라는 그런 생각도 들수 있겠죠. 내 상대방의 어떤 부족한 부분들이 발견됐을 때요. 내가 그것을 지적하고 나서 그 지적한 직후로 바로 그게 고쳐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과 다투거나 헤어지는 분들은 거의 안 계실 거예요. 분명히 나는 상당 기간 상대에게 시간을 줄 거예요. 그리고 내 스스로 인내하는 노력도 하겠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아마 싸우실 거예요. 처음에 나는 요내 상대방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발견해서 요 그를 도와주려고 했어요. 그 사람을 바르게 인도해 주려고 했던 건데 이렇게 싸우다가 요 오히려 상대방이 나를 밀어내네요. 내가 역으로 이별 통보를 듣게 된단 말이죠. 사람은 본능적으로 더 나은 환경, 더 좋은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요내 상대방과 더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상대방을 고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 내 마음을 몰라주는 상대방이 너무 서운하고요. 알아주는 건 둘째치고요. 그냥 고쳐주면 될 텐데 그런 것마저 안 해주는 상대방이 원망스럽다고요. 근데 오히려 이젠 내가 이상한 사람으로 몰려서 상대방에게 밀려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선배님들이 그러셨나 봐요. 사람은 고쳐쓰는 거 아니라고요. 나 혼자 속 터졌고 나 혼자 애썼고요. 이젠 이상한 사람으로 이렇게 몰리게 되니까 그러셨나 봐요. 그런데 내 상대방도 요 나하고 싸우려고 일부러 안 고친 건 아닐 거예요 나 만나기 전에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오는 것들이 있어서 그게 잘안 고쳐지는 거겠죠 나를 위해서 열 번은 노력했는데요 두세 번은 실수를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나도 그 정도는 이해해 줄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요 어떤 부분이 고쳐야 될 것이 한두 개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내 상대방에게 내가 아쉽고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닐 거라고요. 그런데 자꾸 만나 갈수록 요그 사람의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들이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 나도 지적할 것이 더더욱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내 시점으로 바라보면요. 내 상대방의 문제점이 자꾸만 늘어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상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자기도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자기한테 지적을 자꾸 더 많이 하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단 말이죠 지적을 하고 있는 나는요 내 상대방이 빨리 깔끔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 거고요 내 상대방의 입장에서는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나 봐요 근데 꼭 문제가 생기면 나는 상대방에게 내 합리화를 위해서 나는 그냥 네가 좀 노력이라도 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말을 한단 말이죠 그 말을 들은 내 상대는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그 모습을 생각해 주거나 인정해 주지 않는 내 모습에 실망하게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요 고쳐야 할내 상대방은요 고치기를 포기해요 의욕이 안 생기거든요 그러다가 나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내가 그랬던 것처럼 그 사람도 드디어 나를 지적하기 시작하고요 그러면 나는 화가 날 거예요 자기가 고쳐야 될 것을 바꿀 노력을 안 하고요 오히려 짜증나고 화난다고 나를 지적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인단 말이죠. 이 사람 아무래도 마음이 많이 삐뚤어진 것 같죠? 그러니까 당연히 나는 그를 더 몰아세우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요. 나는 내 상대방을 고쳐주려고 했어요. 그리고 고쳐야 할 사람은 내 상대방이잖아요. 내가 내 손을 써서 내 상대방을 직접 열심히 고쳐주려고 나는 그렇게 뜯어고치려고 노력 중이라고요. 정말 애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 상대방은 이런 나를 보면서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내가 힘써서 노력해서 애써서 너를 고쳐주고 있는 거잖아 이게 맞죠 근데 그게 정말 맞는 걸까요? 내가 내 상대를 직접 손을 써서 뜯어고치는 게 아니고요 내 상대방이 스스로 고치려는 마음을 갖게 되야 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선배님들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요 내가 고쳐서 쓰는 게 아니고요 그가 스스로 고쳐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 상대의 부족함이나 아쉬운 부분이 느껴졌을 때그 사람을 직접 내가 어떻게 고쳐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그것을 고치려고 하는 마음이 들수 있게 해주는 게 내가 해야 하는 진짜 노력이 아닐까요? 그리고 내가 상대방을 고치려고 하려는 이 마음이 절대적인 선일까요? 내가 생각하는 건 항상 옳은 게 맞는 걸까요? 내가 그에게 바란다고 해서 그게 다 옳은 것은 아닐 수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절대적인 선이라고 착각을 하는 걸 수도 있겠죠 만약에 내 남자친구가 여사친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여자친구인 나는 요내 남자친구에 여사친이 있는 게 싫어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너의 모든 여사친을 다 정리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지켜지지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건 여사친을 정리하는 것뿐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요내 남자친구가 요 그런 인간관계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달라고 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역으로 그런 내 모습을 고쳐달라고 요구를 해요. 오히려 자기를 그냥 좀 믿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달라고 요구를 한단 말이죠. 누가 맞는 건가요? 내가 선이고요, 그가 악인 걸까요? 아니면 그냥 단순히 누군가 하나는 넘어가주는 게 맞는 문제일까요? 우리는 가끔 내가 상대에게 어떤 것을 요구할 때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고 그것이 맞는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내 상대방 입장에서는요 자기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이게 맞다고 이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모습들 여태까지 가지고 온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나를 만나면서 자신이 여태까지 살아왔던 다른 생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온 사람을 만나니까 두 사람 사이에는 생각의 차이가 생기겠죠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내가 넌 그동안 잘못된 거야 라고 지적을 한단 말이에요. 그건 틀린 거라고 한다고요. 그것만으로도 사실 기분이 좋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상대에게 고쳐달라고 그러지 말아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100% 옳은 것도 아니잖아요. 오히려 지금 내가 주장하는 것이 틀린 걸 수도 있어요. 그냥 내 고집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분명 내 상대방도요. 나의 이런 지적에 대해서 자기 입장을 나한테 표명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 상대방은 요 이런 내 모습을 보면서도 요 나한테 고쳐달라고 하는 부분도 없고요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도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냥 자기가 좀 부족해서 그러니까 이해해달라고 한단 말이죠 그에 비해 나는 요 이해해 볼 생각도 없고요 오히려 고치라고만 자꾸 주장하고 있고요 어찌됐든 만약에 내 상대가 내 주장에 따라줬어요 그러면 그럴 때 혹시 내가 그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거나 그가 고치게 만들어서 그것을 미안하다고 표현한 적이 있나요? 아니면 그가 내 주장을 따라온 걸 보니까 내 주장이 더 맞고 옳았던 것이라고 점점 더 깊은 착각으로 빠져들고 계시나요? 혹시 내가 이 사람을 이겼다라고 내가 이 사람 위에 올라섰다라고 승리감에 도취되고 계시지는 않나요? 어떤 것이든 상관없지만요 적어도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내 상대방은요 나란 사람의 점수를 깎았을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응어리 하나는 생겼을 거예요 내가 참아주자고 하지만 적어도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하니까 져준 거겠죠 대립하지 않고 물러서 준 거거든요 그럼 이제 나를 한번 볼까요? 나는 상대에게 지적당할 부분이 하나도 없는 사람일까요? 내 상대는요 나한테 지적을 안 해요 나는 정말 완벽한 사람인가봐요 그러니까 나는 완벽하니까 내 상대의 부족한 부분을 잘 찾아서 또잘 지적을 해줘야 돼요. 그가 자기 부족한 부분을 모를 수도 있잖아요. 나처럼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내 상대도요. 나한테 엄청나게 많은 부족함을 느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그것을 말하지 않고 있을 수도 있다고요. 아무렇지 않게 자기 마음속에 그냥 품고 가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게 그가 생각하는 사랑의 방식이라면요. 적어도 내가 사랑하는 방식보다요. 그가 나를 사랑하고 있는 그 방식이 더 넓고 깊은 사랑의 방식이라고는 할수 있겠죠. 그는 나를 고칠 생각이 없어요. 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바라봐 주려고 하고 있어요. 혹은 내 부족한 모습이 보인다면 그걸 품고 가려고 노력하고 있단 말이죠. 그게 우리가 상상하고 바라는 진짜 사랑의 모습인 거겠죠. 내 상대의 이런 마음을 내가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면요. 내 실수를 내가 찾아보고 있지 못하다면요. 내가 그를 고쳐주려고 노력하다가 오히려 차일 수도 있는 거겠죠. 그가 부족해서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어쩌면 내 착각에서부터 기인한 거니까요. 그는 처음부터 내가 부족했지만 그것마저도 예뻐 보였나 봐요. 그는 내 상대의 부족을 품고 가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내 상대를 지금 잘 지적하고 계시는지요. 내 상대의 어떤 부분들을 고쳐 쓰는 게 맞는 건지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맞는 건지, 고치려면 어떻게 하면 고치게 되는 건지 한번 깊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